이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소매치기죄로 들어온 징역 십년잉여맨으로 갑니다 오늘 저희 깜빵 동기들과 여기를 탈옥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미오야아 오늘 그날이야 오늘 드디어 그날이야? 난 이날만을 기다렸어 늑대야 오늘 탈옥하는 아... 날이야. 우리가 준비한 그 작전을 써보도록 하자. 첫 번째 작전, 미호가 미인계를 사용한다. 걱정 마.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는 일은 그냥 음... 없을 거야. 미호가 정말 그 이쁜 얼굴로 경찰들을 꼬시면 내가 슬쩍 카드를 훔칠게. 좋아. 어. 나만 믿어. 어? 가기 어, 오빠들. 나좀 봐요. <웃음> <웃음> <웃음> 작전 실패 뿅. 예, 예예 예승이 예승이 보러 가야 돼요. 예승이. 장장 <웃음> 예, 가야 돼요. 경찰관님. 예, 예승이. 경찰관님 늑대는 집에 딸이 있습니다. 제발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 늑대를 저 봐서라도라도 죄가 없대요. 음, 집, 집 가야 돼요. 우리 예예승이 밥 굶고 있어요. 나가. <웃음> 고고마워요 어쨌든 경찰관님들 저희 네. 아침 시간인데 밥좀 주세요 그러면 밥좀 먹으러 가볼까 우리? 네 그래 아 배고파 배고파 오늘은 어떤 반찬일까? 우와 야 음, 소고기 수프란다야 이거 그냥 타로 안 하는 게 낫겠는데? 밥왜 이렇게 잘 나와? 콩 주세요 네, 콩야 콩, 콩. 콩 음, 음. 이거 어깨가 많이 묶지셨잖아 제가 이거 풀어드릴게요 어디서 아상잡다나아네 안마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네, 네, 네. 아니 어, 나는 안마하는 사람이 없는거지 아아악 안돼 얘들아 무슨 일이야 아 얘들아 나 소매치기 한거 걸렸어 아, 아저씨 난 아무것도 안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니가 어... 완전 들통나버렸구만 아뭐 뭐 하는 거야? 예신이 보러 가야 되는데? 이 바보 아저씨야. 일로 일로, 일로. 빨리. 거기 멈 어, 아 아니 저희 타러 왔어요. 도대체 네. 어디 가는 거야? 아 저희 이제 아침 운동하러 가야죠. 밥도 먹었겠다. 이 아저씨가... 따라오도록 해? <웃음> 인솔자 없이 어디 혼자서 돌아다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따라와! 자, 얘들아, 이제 아침 운동하러 가자. 아이고, 이거 감옥에서 너무 오래 있었더니 빨리 따라와! 온몸이 찌푸다 한거 있지. 어, 아이고, 시간이. 아, 아, 아, 교도관님 어, 어, 어, 어, 아주 고데기 많으십니다. 으쩍, 어, 둘, 둘, 어, 둘, 으쩍. 둘, 둘, 둘, 야.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타자. 하둘하둘둘 뭐야 내가 운동하고 먹을라 했던 도넛이 사라졌잖아. 에 <웃음> 여기서야 <웃음> <웃음> 여기 있더냐? 니가 여기. 왜 들고 있어? <웃음> <웃음> 늑대야 도넛을 왜 훔쳤어? 먹고 싶어서 훔쳤자야. 다시 가지 가세요 음. 아주 멋진 관경이로군 보라조아. 어림도 없다. 내 도넛 손친자는 음. 그 마땅한 버호자야 어, <웃음> <오. 웃음> <웃음> 아니 어디 가는 가 어디 가냐 <웃음> 탈출이야! 도망가! 빨리가리 와리가리 야리출리야 탈출이야! 탈출이야! 탈출이야! 탈출이야! 탈괜찮탈어 여기 탈도관님 여기 이탈탈출게요이친탈탈 제가 일렀습니다. 제가 모범수 아니겠습니까? 교도관님 오늘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시 우리의 모범수 여맹군답구만. 네. 아니, 자꾸 내 엉덩이 쪽으로 가는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애들아, 애들아 이제 우리 빨리 가자. 어, 이제 우리 뭐할 시간이지. 아, 그 축구할 시간이잖아. 축구. 축구해야지 축구하자 축구하자 축구 야 운동도 하고 어? 이런 자유시간이 또 없어요 또 이럴 러 수가 없다고 그런 바보들이랑 같이 타록하는 이나 혼자 빠져나가는 게 좋겠어 어 저기 타록 해요 어? 저기 타록 해요 어? 어이, 아니 어디 가는가 타록 간다 타러! <웃음> 잡어 타록 아, 간다 타록 간다 깐다. 가봐야 되는 너는 어디가 짐이야 <웃음> 너는 짓까 <잡았다. 여긴가> <웃음> 말이야. 말이야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아, 잡았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도관이 전부 다날 따라오면 여매니는 누가 짠뜸담 <목소리> 여매니 거기서 아저, 아무지 따라. 제스퍼너 제스퍼너 1 2 3수야 어디 가니까 아무지 도안 했어요. 어디 가려고 했는데? 아저 그냥 이거 이거 고장이 났길래 한번 본 거죠. 그래 알았어. 근데 네? 이 고장은 내가 고칠 테니 넌 가서 일 보도록 해. 알겠습니다. 모두 따라오도록. 저희 근데 죄수잖아요 죄수도 뭐 일하던데 일좀 시켜주세요 잔디, 잔디나 깎아잔디 깎을까요? 오케이 늑대가 진짜 잔디 잘 깎거든요 늑대야 여기 이거 이걸 이렇게 해봐 응 알겠당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네, 여매나 이거 뭐야? 뭐? 이거 그거 내거야너거 내 카드키야! 응. 바보야! 그 카드키를 언제 훔친거야! 이거 <웃음> 저 언제 내 주머니에 빚인 아, 거지? <웃음> 진짜 완전 바보다. 저기 어, 저기 미호 도망가요. 미호 도망가요. 뒤에. 아니야 온 거야. 온 아. 거야. 지금 온 거야. 그렇구나. 어 잘해. 잘해. 자꾸 어딜 가는 거지? 아저 이제 자려고요. 아 아주 걸어서 음, 잠을 잔다고? 음, 네. 모험수고만. 아, 제가 음. 오늘 너무 졸려가지고 저 감옥 안에 그냥 들어가 있을게요. 그래 그래. 아진짜로요 진짜 저 지금 감옥 안에 있거든요. 책도 읽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주 모범수고만기네 얘들아 이거 귀속 말이야 이쪽으로 와 이쪽 이쪽 여기 여기야 빨리! 빨리 와! 빨리 <놀람> 들어오고 빨리! 야 빨리 올라가! <놀람> 어, 어, 얘들아 넘어졌어 예민아 천천히 와 얘들아 빨리! 옥스 알림 탈옥스 알림 이거 빨리 따라와! 닉 <놀람> 빨리 따라와 따라와 따라오라고 빨리 빨리 이거 나가자 이거 가자 빨리 여러분 빨리 빨리 뒤에 온다 여기 여기 빨리 빨리 옥상으로 조만간 어슬도 맞쳐한 놈은 꼭 잡는다 한 놈은 꼭 잡는다 딱한 놈만 잡아 딱한 놈만 잡는다 딱한놈아 넘어졌다 이 뜀이야 이 아아.. 아. 어 어떻게 들어갔지 가만히 있어라요 <웃음> <야. 야. 웃음> <제발. 웃음> 어? 뭐야? 전기 배송이 있다이 말인가? 안 돼! 이러지 말게라! 우리 대화로 타협하세요. 대화로. 좋아, 좋아. 오면, 거야, 오면 가면... 쏠 거야! 오면 쏠 거야! 오면 쏠 거야? 쏠수 없어! 너못 쏘잖아! 못 쏘잖아, 너! 나 경찰 경력 20년. 나도 못쏠 수는 없었지. <웃음> <웃음> 안 돼! 아면아씨아 면은 안 놓으면 안놓 아! 안 놓으면 안 놓으면 안 놓으면 안 놓으면 아! 근데 이밤에 어디로 운동을 간다 그러나? 원래 말이야. 미인은 응? 어? 랄 운동하는 거예요. <웃음> 그래, 운동하더라 뭐, 자네는 왜 기어 다니고 있는가? 아저 벌레 놀이 중이었어요. 아 응금, 재밌겠구만. 엉금 어, 기대라 월급 들어왔다. 알 겉대가 나. 이어서 가자. 엉덩이 뛰어가야지. 뛰는다. 뛰는다. 전에 갑자기 어, 귀뚜라미가됐는가 어, 어, 어, 전에. 거기서 뛰어가. 어, 어, 어. 저기는 어, 우리 어, 집인데? 어, 어, 이어서 가자. <웃음> 뭐 하는겨, 이게, 이게. 얼른 가 됐어. 어, 어, 너무 아프다네. 내가 퇴직했어. 일로 왔어! 타할 어, 거야. 어, 지긋찌지되해졌어 지금은 지 알아서 나와봐. 그만지 나도 지금 바로 아래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운동장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빨리. 내가 여태까지바보지척 연기했던 건이은지 위해서.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아무래도 어, 어. 헬기는 들킨 것 같으니까 저 앞에 있는 기차 타고 간다. 좋아,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어. 자, 어. 뛰어내려! 어, 뛰어내려! 어. 어. 뛰어 내려. 뛰어 내려. 오, 늦게 얘들아, 빨리 범죄 실행해. 여민아, 우리 금방 갈게. 걱정하지 마. 아니 야안 와도 돼. 어? 어? 은행에 있는 돈인데 다내 꺼니까. 이� <웃음> s <웃음> 나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배신 번... 때릴 거야 <웃음> 우리를 배신하더니 나 혼자 맛있게 먹을게 내 녀석들 지금부터 우리의 적이다 봉철인가..? 봉철이다 정답이야!!! 오, 나居 p r o 구 e 났어. 나 다시 살아 돌아온다오오다오쪼넣지� <웃음> i 경찰 공격 2 0년 나보다 총을 잘에는 죄수는 없어 야구의 <웃음> <리허구리> 복수! 코장님나카사셨군에 <야! 웃음> <웃음> <낙하산이셨군요. 웃음> <웃음> 어, 진짜 대단네 <웃음> 야! 어, 딜건방지 아, 죽어! 이을크지나 경찰이 이 20년 날잡을수 있는 죽 좋아 어 죽어! 죽어! 죽어! 죽 나 경찰 경력 25년. <웃음> 감히 우리의 건실한 청년 리야군을 죽여? 나 경찰 경력 20년. 20년. 성실한 청년 긴리야. 야! <웃음> 대놓고 광고를 하다구나. 여기로 <웃음> 온다고 말하지. 경찰 경력 20년. <웃음> 나무리 공을 <웃음> <하고는 웃음> 뭐, 잘 써도 죄수는 앞섰지. <웃음> 야, 밖에 <웃음> 야, 밖에 구멍나 아, 경찰 경 20년! <웃음> 나경찰년2년나나경 경력 2나 경찰 경 <놈> 야! <웃음> 너무 이면한 놈이 또 있다! 야! 어차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저부터 다시 야! 야! 야! 야! 지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빨리, 늑대야. 우리가 어모 중이야. 열 있어. 있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여기 위치가 좋아. 쏘기가 <웃음> 딱 좋다고. 늑대야, 빨리. 열고 있어. 열었어. 늑대야, 빨리 돈을 담아. 알았어, 여맨아 드디어. 드디어 담는구나 <웃음> 드디어 터는 건가? 아. 좋았어. 이걸 위해서 이따 만 맞췄다! 얘들아 빨리 올라가 우리 돈털었잖아 그래, 이거잖아. 그랬대 어, 빨리, 아 그래, 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타! 타! 타! 타! 타! 빨리! 가래 얘들아! 난 그래, 그그냥그 그래, 그래. 그래, 다래 그래, 그래. 그래, 그 나돌린거야나돌렸어 뒤에 아 따른거 있어 드디어 1시간 26분만에 우리가 은행을 털어버린거야 좋아 감동이 두배 아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